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저고리 입니다 여러분 제 책이 나왔어요 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어, 출판사에서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내가 책을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어, 조금 그 유튜브 올리는 거를 많이 조금 못했었던 이유가 책 쓰면서 많은 시간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건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닌 비전문가의 눈으로 하지만 디자이너 하면서 또 장사를 어, 뭐쭉 해온 사람의 그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어, 썼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다할수 없는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가이드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버 보이시나요? 저책 커버도 제책 내용과 목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체치피티한테 넣어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미드전이에서 만든 어, 책 커버입니다. 그리고 그머릿말도 사실 체치피티가 써줬어요. 어, 제가 이런 이런 책이고 이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네가 머릿말좀 써줄래? 라고 했더니 어, 써준 그머릿말을 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마케터이자 오너로서 출간된 저 책을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의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어, 채 GPT나 AI를 그냥 g p t 이사로 부르겠습니다 음, 오늘 채집, 아, GPT 이사와 함께 그 광고 캠페인에 대한 브레인, 브레인스토밍을 여러 번 했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소셜미디어 캠페인까지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GPT 이사에게 어, 나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출간됐어. 그런데 광고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도와줘 줄수 있냐 라고 물어 봤더니 어, gpt 이사는 일단 너의 고객들은 타겟 고객은 니네 제목으로 봤었을 때 어, 엑스트라 머니를 어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집에서 일하건 예를 들어서 뭐 기업가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그 엑스트라 머니, 또 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면서 뭐 키워드도 생성해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따른 또 다른 그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하려면 이미지가 있었어야 하니까 책도 있지만 그림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도 하나하나 얘기해줍니다. 판매자의 마법 같은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어 얘기를 해줬는데요 대충 보면 뭐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까? AI로 수익 창출하는 10가지 쉬운 방법만 찾으십시오 자, 어, 자, 지금 사본을 받아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림은 AI 관련 그래픽 배경으로 컴퓨터를 사유,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어, GPT 이사에게 너는 세일즈 어, 전문 세일즈 캠페인 전문가니까 세일즈 캠페인 할수 있는 어, 항목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거,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어, 말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슬로건도 어,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건 구글 독스로 그 오픈 AI API를 어 연결시켜서 채취 pt 에서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잖아요 채취 pt 에서 나온 어그 답을 복사를 한 다음에 도큐먼트에 문서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api 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냥 그 즉시 GPT 이사에게 물어보고 GPT 이사는 그 답을 바로 도큐먼트에 정리를 해서 문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 일할 필요가 없이 어, 워크플로어가 굉장히 간소하게 편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광고 캠페인이나 세일지 캠페인에 들어갈 워딩과 어떤 목표, 어, 타겟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어, 템플릿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캔바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캔바의 단점은 한국어 폰트가 잘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봤을 때, 영문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폰트로 자유롭게 어, 되니까, 작동이 되니까 문제가 없었었는데, 오늘 한국말로 다시 좀 해보니까 조금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캔바에도 AI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단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 디자인도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에 맞는 AI가 어, 디자인을 해줍니다 저기 보시면 어, 트라이매직 디자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넣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이니까 제 책을 어, 넣었더니 저렇게 여러가지 모양들로 제 책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어, 제시해 줍니다 저기에는 유료도 있고 여기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유료 고요그 표시가 없으면 무료입니다 지금 AI 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여기저기 유료를 다 신청 하다가는 음 정말 허리가 휠것 같아서 <웃음> 저는 일단 최대한 베이직으로 지금 해봤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가져왔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텍스트를 편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QR 코드 만들 수 있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QR 코드를 만들어서 저의 유튜브 링크, 그다음에 그 S24 와 교본문고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QR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 광고 캠페인 위에 그 QR 코드를 어, 올렸고요 그리고 밑전이로 가서 어, 뭐 아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GPT 이사가 얘기해준 그 문구대로 프롬포트를 만들어서 음, 밑전이에 만, 어, 만들어서 지금 또 다른 그림도 만들었습니다 곧 보일 거니까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위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거기에 모든 정보를 써 놓은 거고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폰트가 좀 멋이 없고 좀 조정이 자유롭지 않아서 일단 저렇게 됐는데요 어 예시로 일단 해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렇게 브레인스토밍 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한번 해보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까 어그 오픈 AI의 API를 가져와서 어 구글 독스에서 쓰는 방법은 안 올려드렸는데 그게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영상 중에서 어뭐 이런 거는 더 궁금하니 자세히 올려달라 라는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4월 18일 화요일에 비크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메타저골이었습니다.